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in special race.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The Drone Racing League is a series of competitions held throughout the world.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s held throughout the world.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공부하는 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한지 한 2주 정도가 됐어요. 2주 정도가 됐고 사실 어저께랑 그저께는 바빠서 공부를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하고 있는 영어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영어 관련해서 무슨 학교나 학원이나 기타 어학연수를 안 가시고 오로지 한국에서 독학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외국어 공부를 할때 제가 예전에 일본어 공부도 해봐서 조금 아주 조금 아는데 듣기가 진짜 중요해요. 귀가 조금 예민하게 잘 들어야. 들은 만큼 내가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영어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one racing league is a series of competition held through the world drone pilot were special VR goggles and stay on the ground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 Through an obstacle course in December 2019 o n DRL tournament included in special race 이제 연습을 시작할 거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s held throughout the world Drone pilots wear special VR goggles and stay on the ground.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n obstacle course.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자, 이제 문장별로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 거고 그냥 똑같이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s held throughout the world.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 held throughout the world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내용이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 held throughout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League is a series 이게 한국어처럼 Racing League is... 아니, 레이 g 뭐야 드론 레이싱 리그 is a series가 아니고 is a series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발음이 이런 게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한음 한음 끊어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만 익숙한데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 held throughout the world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 held throughout the world DRL이 어려면 D R L L 알 다음에 L 바람 나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s held throughout the world. DRL D R 알 다음에 어떻게 리 나오냐 T R L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s held throughout the world. L L L L T R L 할때 L이 L 이게 아닌 것 같아요. L L 이 느낌 아닌데 R도 뭔가 R R e, R R R R 아닌가? 그냥 R 약간 소심한 약간 약간 강하지 않은 R 같은데 R 이 R 이게 아니고 약간 흐르는 것처럼 D R L 약간 어 이건가? D R L 어 D D R L 자 그럼 도전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of competition held throughout the world.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a series 아. of competition held throughout the world. 뭔가 DRL 약간 이런 느낌네. DRL The Drone Racing League DRL is three series... Ah, 아, 아, oh my god. 8번 몫 A를 어 아. The Drone Racing mm. League DR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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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자연스러셨죠 자연스럽고 이다이얼로가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자,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재미있고 익히는데도 말을 빨리 익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Drone pilots wear special VR goggles and stay on the ground. Drone pilots wear special VR goggles and stay on the ground. drone pilots wear special vr goggles and stay on the ground stay on the ground stay on the ground stay on the ground 이런 식으로 한음처럼 요렇게 가잖아요. drone p i l o t vr g o and stay on the ground 약간 느리게 말하면 요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드론, 지금 드론 파일럿 츠 웨어 스페셜 vr 고글이거든요. 그니까 러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 발음식으로 말을 하면 드론 파일럿츠 드론 파일럿 타고츠 약간 이거 쉬어가는 타이밍처럼 파일럿츠 이게 파일럿츠 다 파일럿츠 굳이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이네 가지음이 파일럿츠 나가는게 아니고 파일럿츠 약간 요런 느낌이요 아이 고글도 마찬가지다 고글스 이게 스페셜 VR 고글스앤 스테이 온더 그라운이 아니고 고글에도 뒤에 S가, 이, S가 붙잖아요. 이게 안경이 두 개니까. 스페셜, 스페셜 VR 고글지, and stay가 아니고, 스페셜 VR 고글스. 약간 숨을 약간 뱉는데, 거기에 S가 살짝 나가는 거야. 이렇게. 고글스. 템포에서 나오는 요런 작은 소리들. 을좀 자연스럽게 해야 뒷 단어를 말하거나 문장을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어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l t a s 왜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숨이 가쁜 목소리 같지? 다시 드론 파일럿츠 wear special vr gogles and s t a y on the ground 드론 파일럿츠 wear special vr gogles and s t a y on the ground 데 드론 파일럿츠 할때 드론 파일럿츠가 치가, 치가 정확히 안 나는 것 같고 약간 드론 파일럿츠 파일츠가 되게 소심한 치인데 또 치, 드론 파일럿츠 드론 파츠 wear special vr gogles 아, 그 뒤에 치가 문제가 아니었고 앞에 파일럿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파일럿 치를 그냥 파일럿 할때 내가 네, 이상한 것 같아 발음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파일럿 그냥 할 때보다 뭔가 파일럿 할 때가 뒤에 치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요 이게 파일럿에서 그냥 파일럿 할 때는 소리가 약간 비슷비슷하게 파일럿 파일럿 파일러츠 하니까 파일럿 츠 측까지 조금 더 세게 나가는 느낌인데 파일 약간 이렇게 굴리듯이파일의 소리가 크게 나가고 그리고 약간 죽어가는 소리가 나가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Drone pilots wear special r goggles and stay on the ground. 그럼 자 다음 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ey h e 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n obstacle course. 일단 제가 들은 대로 한번 대략 말을 해 볼게요. They can control their drone through an obstacle course. 제가 들은 거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n obstacle course.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 through an obstacle course. Obstacle course 약간 이런 느낌인데 through an thru-on 도 거의 붙어있는 느낌이고 drones thru-on obstacle course 이런 느낌이거든요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u-on o g h obstacle course. course course course course 약간 소리가 뒤로 가는 느낌 t h e y control their drones thru an obstacle course obstacle Oh.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n obstacle course. Obstacle course.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n obstacle course. Obstacle 약간 약간 컬이 컬 이렇게 정확히 안 나오네. Obstacle 약간 어, 이건가? Obstacle course. 코스가 코스가 아니 course네요. Course obstacle course. course -er course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e one obstacle course obstacle 마, 많이 비슷졌는데 다이얼로그랑 obstacle 이 o r 약간 하, 이게 자 네이버 네이버 거 들어 볼게요. obstacle obstacle 어? 파로 된거같은데 obstacle obstacle 약간 비슷한 거 같잖아요. Obstacle. Obstacle. 아 이게 up, up 할때한번 뱉고 obstacle.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 obstacle. 업은 뱉고 이제 약간 소리를 마시면서 obstacle. 약간 이런 거. obstacle.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n obstacle course. 오 왠지 잘한 것같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들어보자. 이거 이게가 다이어로그고 약간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아까보다가 나아진 것 같아요. They then control their drones through a n obstacle course. Obstacle 굉장히 빠르네 Obstacle course. b s t a c l e c t h e t h e t t r r e r s r o r s a u r a c a c l course. Obstacle course. o a 어, o b s t a c l e course. 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e 냥 한번 따라 c 볼 e 요 In December 2019, one DRL, 아 디놈의 TRL, D, DRL, 어떻게 하는거야?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약간 뭐가 DRL, 약간 이런 느낌이네? DRL 약간 이런 느낌인데?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 n c l u d e a special race. 약간 많이 힘주지 않고 DRL, DRL도 아니고 DRL, DRL, DRL 약간 혀가 약간 살랑 살살 살랑살랑 하는 느낌 DRL, DRL, DRL 약간 이런 느낌 DRL And In December 2019, 2019, 2019. 원, one year o d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Included a special race. Included, included. No, no included. Include. 약간 이 r e 발음에서 included. 약간 tournament 아니고 tournament. t o u r n a m e n t 뱉는 뱉는 느낌의 소리고 tournament는 이게 약간 약간 이 털너먼트는 털한번 먹어야 돼. 털털할때 먹어야 돼.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Included 너무 어려워. e w k Included. In December 2019, On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어 그래도 많이 비슷해졌는데 다해봐 In December 2019 o n e d r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그래도 이렇게 한몇번더 따라해보면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n December 2019 o n e d r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In December 2019 o n e d r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In December 201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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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cember 2019 o n e DRL Tournament included a special race. included. 제가 앞으로 요런 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저만의 약간 소리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요런 건 앞으로 더 많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어차피 열심히 영어 공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